so are you happy now finally happy now oh yeah 뭐 그대로야 난다 잃어버린 작별은 마치 세난 문자같이 그림과 같이 맞지 않은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 꽃게 썸에 섰지만 나위로와던 누구의 말대로 고작 한뼘짜리 추억을 잇는 게참 쉽지 않아